이번 달이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가정의 달 특집으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역시 가훈만 한게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가훈 쓰기를 할 건데 한두 가지 정도를 골랐어요. 너무 힘들지 않게 여러분들이 따라 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종이접는 것부터 가훈을 골라서 배치하는 거, 그 다음에 뜻 그리고 쓰는 거 모든 것을 꼼꼼하게 보여드릴 거니까 한번. 오늘 좋은 기회를 생각하시고 따라서 해보실 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운도 하나씩 챙기시고 가운은 독특한 것이어도 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남이 쓰는 거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가운 중에서 가와 만사성을 선택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약간 긴데 일근천하문한사 백인당중유태화라는 그 문장이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용을 제대로 알고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 집 이거야 알아서 해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가와 만사성 하나를 전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이 알고 사손들에게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죠 이집 가짜 위에 이 부분은 간머리라고들 흔히 하는데 집면입니다 이것은 원래 유목민족의 주거 형태인 요즘 같은 괴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음막집 모양이에요 이동할 수 있는 집 그래서 이 안에 무엇을 표현했는가? 여러 가지가 표현되죠. 근데 요것이 바로 돼지 식자입니다. 이상하죠? 이렇게 생긴 글자였어요. 돼지 모양입니다. 왜 집에 사람을 넣지 않고 돼지를 집어넣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중국의 많은 학자들이 오랫동안 감론을박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진태 박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명쾌한 대답을 내렸죠. 우리는 안다. 우리 민족은 집집마다... 돼지를 키운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뱀을 막기 위해서 돼지가 뱀잘 잡아먹습니다 저도 어제도 그 영상 봤는데 돼지들이 아주 뱀 보면은 간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우적우적 다 씹어 먹어요 물려도 독도 안 퍼지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뱀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돼지가 필요했었어요 돼지 똥냄새만 맡아도 뱀이 접근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똥투간이라고 하죠 거기서 사람들의 인분을 돼지들이 맛있게 먹고 터실터실 살쪄죠. 그리고 이 돼지라는 것이 풍요의 상징입니다. 풍요, 건강. 그래서 우리 도야지, 그러죠. 손주들 보고 할아버지가 아이고 도야지, 터실터실 돼지처럼 살자라 <웃음> 요즘 같으면 여기지만 옛날엔 그것이 참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영양가가 부족하던 다 시대니까. 그래서 집에 돼지 십자가 들어가는 이유가 됐는데 또한 가지 갑골문자에서 보면은 이렇게 또 생겼어요. 이렇게 자, 이게 뭘까요? 손이고 손입니다. 또우 자, 두 개예요. 즉, 이것이 또이 모양하고 비슷해요. 손이라는 것은 사람을 뜻합니다. 집에 일손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가족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집이고, 가화만사성 할때그화 자는 원래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이제 벼화 자예요. 나무목에다가 위가 숙어졌죠. 마치 벼들이 익으면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모양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벼화가 들어가는 글자들은 전부 밥에 관계된 음식에 관계된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곡식. 옆에 입구자가 있네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 우리 언제 밥 한번 같이 먹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친해지고 가까워져요. 화목해지죠 가족이라고 해도 밥을 따로 먹으면 멀어집니다 그리고 일단 배가 부르면 사람들이 서로 사이가 좋아지죠 배고플 때는 아주 예민하고 민감해졌다가 그래서 가화는 바로 그런 넉넉함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만만자 원래 정갈의 모습이에요 정갈 정갈은 알을 많이 낳죠 그래서 많다의 근원이 됐어요 많이란 것은 천의 열 배가 아니라 그냥 많다 모든 일이 뭐라는 뜻입니다. 그 일사자, 이룰성자 뭐다 아시는 자니까 이거 원래 창으로 지키는, 일을 해내는, 수립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와 만사성, 또 비슷한 말도 나왔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자기 몸 다스리고 집안을 평화롭게 해야, 사이좋게 해야 나머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안돼 있으면서 밖에서만 번드르르하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결국 길게 가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화 만사성을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제 다섯 글자짜리 가화 만사성 들어가면 되고 어, 보아하니 이게 다섯 개가 들어가면 글씨가 요만해요 그러면은 옆이 남아요 그래서 양쪽에 낙관을 쓰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섯 칸을 접어야 되겠죠 여섯 칸이면 딱 좋은데 접고 하면 되는데 다섯 칸인 경우 어떻게 접느냐 일단 여백 하나 남깁니다 그리고 이쪽도 남겨주면 되죠 그리고 이걸 이제 다섯으로 남겨야 되죠 그럴 때 요령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대략 이럴 때 우리는 이걸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봤더니 어 이쪽이 모자라네 그럼 조금 더당기면 돼요 그냥 이렇게 감 잡으면 돼요 코이 맞죠? <웃음> 이게 하도 하다 보니까. 자, 이제 여기서 양쪽 난관을 남기기로 했으니까 가운데를 접어버리고, 한번더 접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종이 접기 시작하네. 이렇게 되죠? 약간 납작해 보이지만, 조절해서 쓰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가, 화, 만, 사, 성 그리고 낙관 쓸 거예요 실제로 이만큼이 아니라 한여 안에 쓸 거죠 만져보니 여기 껄껄하네요 그러면 뒤집어서 매끄러운 쪽으로 쓰는 거죠 매끄러운 쪽이 앞 근데 가끔은 일부러 갈라지기 위해서 껄껄한 곳에 쓰기도 하는데 뭐 지금이야 FM을 보여 드려야 되니까 이걸 가로로 쓸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걸 가로로 썼다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가, 화, 만, 사, 성. 여기 낙관 쓰려면 애초에 여기를 조금 더 접어 놓는다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런 식으로 배치해도 되긴 돼요. 그런데 이제 애매한 게 보통 요즘 이렇게 읽잖아요. 가, 화, 만, 사, 성. 요즘 세대들은. 근데 서예는 원래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죠. 자손들이 볼때 이렇게 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흔들리지 않게 쫙 펴고. 역시 가훈은 예서로 많이 하니까 단정하게 예서로 이런 글씨 하나하나를 쓰실 때이 느낌, 이 글씨 내용을 가슴 속에서 느끼면서 쓰셔야 돼요 집안의 평화, 허목함 그걸 충만한 느낌을 가지고 가화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이 시원하게 하나 뽑아주고 여기서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사자는 좀긴 글자거든요 성은 납작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좀잘 조여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밑에 짜를 침범할 게 틀림없어요 이 정도에서 참아 주죠 그리고 성 잘. 여기 약간 오버해 줬기 때문에 살짝 밑에서 써주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서로 간의 조화와 배려. 이제 낙관을 이쪽에 간단하게, 이쪽에 간단하게. 여기는 때를 쓸 거예요. 신축년 봄, 신축, 춘일, 뭐 맹춘, 개춘 쓸 수도 있지만 쉽게 가자고요 이쪽에는 누가 썼다는 걸 보통 쓰죠 한자호가 있으면 뭐저 같으면 활인, 누구누구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타타호를 즐겨 씁니다 타타호로 할게요 간단하게 여기 낙관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번 문장이 좀 긴데 워낙 내용이 좋아서 현대 정주영 회장에게 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주신 가훈이기도 해요. 가훈으로 드린 건 아니지만 그냥 휘호를 하나 줬는데 그것이 바로 일근 천하문안사예요. 일근 끝부터 보자면 은 이거 하나면 은 뭐냐면 은 금면함 금면 근면. 성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가장 많은 가훈이기도 해요 이거 하나 더 긋기도 하고 덜 긋기도 합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서 눈이 예리하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뭐 하나 빼면 그냥 <웃음> 근데 서해체에서는 꼭 정자체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체가 섞여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다 읽은 천하 면은무난사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이 핵심어죠 여기서. 무. 이 문자는 무아지경, 한없다, 뭐 이런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없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항상 어려운 난사 정중회장이 그것을 이어받았죠. 그래가지고 현대의 건물에 이것이 많이 걸려 있어요. 이거 하나를 꼭 마음 쓰라 이거죠. 잔머리 굴리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해봤어?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다음 문장이 정말 기가 막혀요. 백인당중유태화 이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같이 쓰지만 분리된 말입니다. 시대가 달라요. 이것은 이제 주자께서 하신 말씀이고 주자는 성인에 속하죠. 그런데 이 백인당중유태화 이것은 중국 고대의 장공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장공예 이분이 꽤 오래 사셔가지고 500살까지 사셨다든가 중국은 좀 뻥이 심해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그냥 믿고 싶습니다 가족이 500명이 넘었다 그래요 그렇게 되겠죠 대가족이니까 그 대가족이 거의 한 마을 이루고 살았겠죠 평화로운 거예요 잘이루어지고 문제가 안 생기고 그래서 황제가 등극할 때마다 이분을 찾아와 가지고 비결을 물어봐요 선생님 어떻게 도대체 이 집안의 평화를 그렇게 유지하십니까 한수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이 장공의 할아버지가 자기가 썼던 글씨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매일같이 이 글씨를 씁니다. 하루에 백자씩, 무슨 자를 쓰냐면 은참어인자서예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거죠. 즉 항상 모든 일이 마음에 드는 것만은 아닌 거죠. 그럴 때마다 참어인을 새기는 거예요. 여기서 참어인이 무슨 뜻인지 한번 봐야 돼요. 칼도자에 점을 찍은 이게 칼날인자입니다 칼날인 그래서 인이라는 발음이 생기기도 한 거죠 이 밑에 마음심이라는 것은 광으로는 의지와 의식과 감정을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 좁게 말할 때는 감정만 말합니다 심은 감정, 식은 의식을 말해요 우리 마음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지금 또 사, 사자를 쓰려고 그러네요 감사할 때 사자죠 의식식자 이것은 머리가 주로 하는 일이고 심은 가슴이 하는 일이고 그래서 감정이 속구쳐 올라올 때 그것을 잘라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즉 욱하는 것을 누르고 짜증나는 것을 쉬고 그런 것이 인입니다 정신적 세계죠 그러면 이네 자도 있죠 마리을 이자 옆에 마디촌 자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뭐 이것도 참을인 이것도 참을레 로 생각하기 쉽지만 단어에서 비슷한 자가 두개 뭉쳤을 때는 반드시 뜻이 다릅니다 이마리을이 자가 옛날에는 이것이었어요 수염입니다 사람 턱 밑에 달린 수염 그래서 가벼운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염 뽑는 거였어요 수염을 탁탁 잡아 뽑으면 <웃음> 눈물 찔끔찔끔 났겠죠 이 형벌이에요 그래서 이마디천 자는 옛날 모양이 요겁니다 또우 자에다가 요거 하나 더한 거예요 여기 맥박짓는 자리 있죠 요 금에서부터 맥박 짚는요 자리 이게 일촌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사이즈를 얘기하기도 하죠 뭐 촌지를 준다고 하죠 옛날에 선생님한테 어머니들이 돈봉투 좀 드리는 거내 작은 뜻입니다 이만한 뜻입니다 이런 의미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맥박이 뛰고 있죠 내 가슴 정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기도 해요 그래서 이 촌자는 항상 손으로 하는 어떤 행동에 관계돼 있어요 손으로 잡아 뽑는 거죠 수염을 즉 견딜레자는 육체적인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이것은 육체적인 그래서 인내 이걸 가지고 이분은 그 가정을 견뎌 오신 것이죠 지탱하신 거죠 이 황제가 그 말을 듣고 감동을 해가지고 휘오를 하나 써줘요 그게 바로 일근천하문환사에 상대됐던 백인 백번 참는 집안에는 백인당중 커다란 평화가 있다 유, 있을유, 클태, 평화, 화 그렇게 해서 다른 의미지만 같이 뭉쳐놓니 너무너무 완벽하잖아요 금면하고 내면적으로는 갈무리 잘하고 그래서 같이 많이 쓰이게 됐던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이제 작품으로 보여드릴 것이니까 한번 보고 따라서 쓰실 분들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는 종이가 이게 전지 사이즈입니다 전지라는 것은 신문지를 완전히 펼쳤을 때그 사이즈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즈로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반 잘라서 져 오는 2분의 1절지 또는 반절지라고 표현해요 그걸로 주문하시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귀찮을 때는 이렇게 4분의 1절지 이렇게 잘라져 오면 참 편리하죠 그래서 이걸 접어서 쓰면 되는 겁니다 보통 연습할 때도 이것을 8칸으로 접어 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오늘은 그냥 전지로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자르는 법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쫙 펼치면 자 이거는 좀 작품지인데 작품지가 있고 연습지가 있죠 처음에는 작품지 쓰지 마세요 작품할 때 쓰는 거예요 그야말로 비싸니까 자 이거를 지금 어떻게 자를 거냐면 절반 자를 거예요 열네젓자를 위한 사각 이걸 사각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자르는 것을 정사각형이니까 이건 뭐로 자르느냐 이걸로 잘라도 되는데 그냥 저는 칼로 자르겠습니다 칼로 자 이제 글씨 배치를 미리 머릿속에 이제 감 잡아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근천하무난사 한칸 비고 백인당중유태화 한칸 비고 그리고 낙관 쓰고 그렇게 하면은 알기 쉽겠죠 자 이쪽에 먼저 낙관은 아니지만 빌자리를 여백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미리 접어줍니다 요건몇센치냐한 7cm 정도? 일반적인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 칸을 비우고 낙관이 남으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낙관은 한 10cm 정도? 이 정도. 조금 더 남겨도 되고. 이렇게. 그리고 접고 이걸 반 접으면 이제 네 칸이 나눠진 거죠. 항상 접을 때는 이렇게 중앙에서 양쪽으로 펴는 게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어 놔야죠. 여기가 나중에 낙관 들어갈 자리죠. 이렇게 놓고 이제 위에도 여백 남겨야 돼요 이렇게 항상 서예는 여백이 중요해요 동양은 여백이 생명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네칸이었죠 하나 둘셋넷 여기도 이렇게 남으면 돼요 아래도 여백 그리고 이것을 네칸이었으니까 쉽죠 항상 짝수는 쉬워서 좋아요 반 접고 반 접었더니 거의 정사각형이 나오네요 찾아봤어요좀 복잡한 느낌이 들지만 해보면 쉬워요 이 영상 보면서 따라 하시면 되죠 뭐 이렇게 됐죠 자, 잘 판단해도 여기가 제일 넓죠 여기가 낙관 쓰는 자리였네요 이렇게 읽은 천하 문안사 백인당중 유태화 됐습니다 이제 써보죠 오늘은 뭐 글씨 배치를 위주로 할 거니까 끼는안 부릴게요 제가 혼자 작품할 때는 이런 걸 접질 않아요. 그냥 막 써버리는데 요 세로 칸만 접는 게 보통입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하면 처음에 헤매실 테니까 딱딱 여기 앉혀서 쓰는 연습을 하셔야겠죠. 자, 이 작품은 내용은 참 좋지만 서예로서는 한일자로 시작하잖아요. 좀 재미는 없는 구성이에요. 그렇지만 뭐 내용이 워낙 중요하니까. 자 그럼 한일자를 어디서 쓸 것인가? 이 중앙에 쓸 것인가? 아니 좀더 위에서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글씨의 윗선을 주로 맞추는 거거든요 아주 맞추진 않지만 어느정도 맞춰야 돼요 예서로 쓸 겁니다 예서가 가장 무난해요 특히 가훈 같은 거쓸 때는 그 뜻이 전달이 잘 되는 게 중요하겠죠 자손들한테 행초서로 써놓으면 <웃음> 못 알아보겠죠 금면할 근자 그래서 가훈은 예술성보다는 그 의미 전달이 중요하죠. 여기서 면을 바꾸는 거였죠. 면 바꾸죠. 읽은 천하, 근면함 하나면 은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다. 없을 묻자 이런 것도 납작하게 써야 됩니다. 각시씩 변화를 주죠 만나면서 한 번씩 인사해주고 네개의 점이 사형제처럼 비슷하지만 표정이 조금씩 다르게 자, 붓이 갈라지고 있죠 겁내지 않고 꿋꿋하게 갈라질 땐 천천히 쓰는 겁니다 이런 것도 비백이 갈필이 좀 나오는 게 좋아요. 여긴 번졌잖아요. 여긴 갈필 이런 게 대비죠. 안 그러면 나무 똑같아 보이면 재미없죠. 자, 일4자 조금 뽑아해도 되죠? 비어있으니까. 문안사. 어려운 일이 없다. 그리고 백인당 중. 요선을 맞추면 좋겠죠. 이렇게 획이 얼마 안 되는 자는 좀 굵게 써주는 것도 센스 참어린 이거 자체 칼날인 자죠. 여기가 날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설명드렸죠. 참어린은 감정을 참는 것이다. 인내할 때 내는 신체의 고통을 참는 것이다. 이 당이란 것은 그 장공에 장수하신 그 어른의 집을 말하는 것이죠. 백번 찾는 집그 가운데는 만나는 데서 인사하고 인사하고 백인당 중에는 있다 있을 류 뭐가 있냐면은 커다란 평화가 근데 간격 간격 간격 대체로 비슷하게 클테 이런데 보면은 나란히 가지 않고 여기는 약간 위에서 여기는 약간 밑에서 가죠 그래야 공간이 엇갈리면서 변화가 생기니까 커다란 평화가 있다 자 이제 낙관을 쓸 차례예요 양쪽 다 비슷하게 남겼으면 여기도 낙관 여기도 낙관 쓰는데 지금은 여기만 낙관 쓰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낙관에 무슨 내용을 쓸 것인가 가령 신축 춘일 누구 뭐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아니면 뭐 서가훈 지금 가훈이니까 오늘은 서가훈으로 하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낙관에 대해서 올린 적 있었죠 예서로 썼을 때 행서로 낙관하는 거 해서로 썼을 때는 해서로 낙관하죠 그런 거 그러니까 오늘은 행서죠 여기서는 그 링크 참고하시면 참 좋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낙관을 바로 찍을 겁니다.